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빈입니다. 방금 장면 보셨죠? 악몽 속에서 시달리다가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이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의 기억과 욕망들, 감정들 그리고 이것이 꿈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서 내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과거의 저에게도 굉장히 억압된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충격적이거나 어, 굉장히 뭔가 임팩트가 있는 이런 일들이 저희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꿈속으로 펼쳐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도망가기도 하고 막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꿈을 어, 뭔가 뭐 예언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착각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세계들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기억들과 감정들이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기억과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벌써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키예요 우리가 꿈을 단순히 그냥 어, 개꿈꾼네 라고 한다 하거나 뭐야 이거 돼지 꿈이니까 복권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억눌렸던 감정들, 기억들이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알수 있는 키가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잠재의식 속을 어떻게 알수 있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죠? 아주 쉽고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꿈을 살펴보는 거예요 꿈 속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개꿈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의식 속에 어떤 억눌려진 감정들과 기억들이 있는가를 아, 알아볼 수 있는 핵심, 심볼들, 상징들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에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 사람들은 생각이 현실, 그냥 이 표면의식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잠재의식도 생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결국엔 나에게 억누려진 기억과 감정들이 그대로 내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내가 이런 기가 막는 애들이, 내가 이런 상황 끌어오지 않았어. 어, 내가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야만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희생자가 되어야만 하는 건가? 이런 상황은 내가 끌어온 게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왜 그러죠?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기억들이 펼쳐진 거거든요. 내삶 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기억들을 청소하게 되면 어, 영어로는 클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멋지게 정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세도나 메소드에서는 흘려 보내기죠 이 흘려 보내기를 통해서 완전히 비워진 상태 이 비워진 상태가 되면 근원 에너지가 흐르게 되죠 이 근원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진정한 나, 큰 나랑 만나게 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직관을 얻을 수 있고요 예지력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저도 모르는 억눌려진 그 기억과 감정들이 나타나겠죠 저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왜이 꿈을 꾸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흘려분행이나 비워진 상태가 되면 이 꿈이 의미하는 것들도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기관사로순숙 생활할 때 이런 기억들 때문에 나왔구나라는 걸 알고 잽싸게 흘려보냈습니다 저게의 기회예요, 꿈은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저호의 기회예요 왜냐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기억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절대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기억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기억인지 알아야지만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비오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가 어, 며칠 전에 세도라 메소드 트레이닝을 들여진 어, 이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자꾸 후회분에게 돼서 나타나게 된 결과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어, 아드님이 그 이사님의 차량을 빌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빌려서 오늘 좀 타고 싶은데 괜찮을, 아, 괜찮겠어요? 아괜찮 라고 어, 여쭤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날 굉장히 강력한 영감이 떠올렸던 겁니다 어, 차에 뭔가 이상이 있고 그 차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다 는 평소에는 우리가 이 차에 어떤 뭐 보험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그것들을 세 번이나 확인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 계속 확 상태를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급히 빌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합니다 정말 급하니까 빨리 쓸게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라고 거절을 하고 그 차량을 가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량의 배터리가 다 나아가서 시동이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차량에서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총체적인 한마디로 차량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이그 차량을 나중에 견인을 해가지고 갔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즉 비워지게 된 상태, 흘려보내지게 된 상태 그리고 근원 에너지가 흘려게 된 상태는 굉장히 강력한 영감과 직관력, 그리고 예지력,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적재적소의 절묘한 타이밍에 알아서 흐름을 타고 펼쳐지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요.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의 표면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식 세계 속에 있는 기억들에 또는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우리가 이런 세도나 메서드와 같은 흘려 분위기나 어떤 비움, 명상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없애고 우리가 근원에너지와 연결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예지력이든지 직관이든지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악몽을 꿨다 하시면 곧바로 일어나서 그러한 것들을 쌓아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쌓아놓거나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계속 계속 되풀이 돼서 나의 삶속에 나타날 뿐입니다. 성공은 성공 트레이너와 함께. 고맙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융이었습니다